이렇게 다리건너와서 여기 보이 이제 이쪽을 따라가야지 저쪽저쪽 찾을라는데 이거 아, 알지? 응. 그래서 이제 보호해전을 하면 돼. 폭스로 스트레칭할 수 없는데, 안 그러면 절로 들어가고 돌아와야 된다고. 절로는 직진 못들키 되는 걸까? 유시 같아. 차 세울 데 없는 거야? 네. 그러면 내가 빨리 꺼야 되네 이거를. 빨리 꺼. 기 난다 담이 들이고 수영장. 어, 예전에 시티 살 때. 우리 담이 콩만 했을 때. 어. 아빠 엄마 기 여기 여기 테없 어. 어. 큰일 났 그런 때가 있었죠. <웃음> 나는 렇게안들었지 그런때가 있었죠. 너무 나요저위로갈줄 알았네요. 아, 계속 올라가는 줄 알고. 좋아했더니 아니에요 아 그치 이게 옥슨 스트리트 여기가 나일 로드 나의 스트리트인가 아니에요 로드 스트리트야 아 스트리트 맞는데 이름이 아니라고 다른 곳으로 스트리트라고 로드하고 그거는 아, 아 내가 알려주세 로드는 있고, 스트리트는 아. 아, 스트리트는 보행자도 그고스트리트는 보행자도 그고아 스트리트도 보행자도 그고 로드는 없어. 없어 아 그렇게 구분한다고 어떤 애가 구, 그런 질문을 던졌어. 어쩐지 캐나디안이. 넬슨 밥, 스트리트. 어, 넬슨. 맙 캐나디안 사람이 어? 스트리트는 보행자 도로가 있다고 보는 게 맞고 로드는 없다 기본적으로. 근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로는 아. 그렇게 한데. 그러니까 로드는 한마디로 지방길을 응. 얘기하는 지방길. 오 뭐, 그렇지는 않아 로드라고 하는데도 스트리트가 있고 네, 보편적으로 스트리트는 이제 도로가 보행자 어? 그, 도로가 있고 유튜브에서 밥캐나디 하는 사람들 그렇게 고문 했어 나도 궁금했거든 그리고 여기 보면 지서양 블레바드라고 되는 데가 있거든 어, 블레바드요? 프랑스말인데 프랑스 그거는 남북전쟁, 남법은 영어 있잖냐 보기 나올 때 이렇게 나무, 하늘을 덮싸고그 아래에 큰 도로가 있는지 그런 길블레바드라고하가데 있는 영어로는 그 뭐지? 스펠링이 프랑스말이 되게 뉴질랜드에도 그런 길이 있다고요여기도블레바드도 블레바드라고도 보증해. 우리도 블레보라고도보둘러싸고도 보증해. 고도 보증해. 1이0게블레블레바드도 보증해. 1 0고드뉴질랜드에어뉴질랜드 저기 가 정말 재밌지면 버스 타고는 저저 집에 가고 저쪽으로 가는데 좀지저분하 버스 타면 나는저는붙여 아니지 버스 타면 지금...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야지 저쪽로가고 저쪽으로 가 무슨 버스를 타면 집에 갈때 이제 현미인이랑그 그런 거스 타고 가서 저쪽으로 간다고? 저렇게 버스 전용? 시는니까 다리 건너서면 이길로 못 건너니까 시내이 도가야 돼 이거 여기는 아, 바닥은 차나, 잘... 아. 바 바닥은... 그러면은, 저녁에, 저녁은뭐 하지 말고, 테이크웨이 사서, 몇개 사서 먹는면되 그렇게 한다고요?